다 어, 어떻게 풍성한 어떤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전에 전주에 말씀드렸던 빛 가위 클리퍼 사용할 때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빛은 연습이 돼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2주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위 가위 롤링법 이거 지금 하는 법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릴 거고요. 일단 보여 드리는데 같이 이어서 자를 때 어떤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바로 클리퍼를 이용한 밑에 라인 따는 법, 님 치는 법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리퍼. 예, 클리퍼 사용하는 법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뜨는 머리도 마찬가지로 다 자르는 법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뭐 마네킹 갖다 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도 경력자이기 때문에 알르켜 드리는데 마네킹 갖고 놓고 하기에는 좀 약간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모델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손님이죠 손님을 자를 때 제가 그래서 동의 아래 해보겠습니다. 머리 자르는 법하고 이런 부분을 간, 간략하면서도 좀 초보 미용사분들 금방 용사 될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머리를 자를 때 기본적으로 45도 정도 들어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대신 이 가이드, 요 빗의 가이드 라인 자체를 딱본 상태서 에 나오는 건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약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예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만 왔다갔다 하시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걸 이렇게 이렇게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시는거예요 위에까지 탑부분까지 이렇게 밑에서 이런 45도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절대 같이 붙이시면 안돼요. 그럼 스포츠가 되는거고 여기서 상고형이니까 약간 상고형이니까 그대로 올리면서 이대로 쭉올라가시는거예요 이렇게 떠서 그대로 머리 두상에 짱구머리 뒤쪽의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음, 이런식으로 올라가시면 좀 깔끔하죠. 자 보세요. 이런식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 천천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가이드라인이 계속 잘리고 있죠? 이렇게 들면서 같이 가는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분명히 요 부분은 하실 수있을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요렇게 같이 갈수 있어요. 45도 이대로 어깨 약간 든 상태죠. 어깨에다 힘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손, 팔 다. 예, 저는 화면 보고 잘라도 자르는데, 이렇게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커트라인의 가위와 빗의 활용법. 음. 그러면 이제 밑에 라인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클리퍼로. 이제 중요한건 좀 잔머리 같은 경우는 먼저 클리퍼를 이용해서 할 때는 빗을 이 클리퍼 잡, 잡는 빗처럼 똑같이 잡으세요. 잡으시고 그대로 약간 자 요거는 한 70도 정도 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저는 좀 빨리 가겠지만 이 자리 위치상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70도로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한 1.7 이나 2mm 정도로 해서 살짝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70도 천천히 가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빨리 가다가 클일날수 있으니까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약간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죠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여기 선에서 이어 포인트 여기서부터 밑에 라인까지 딱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나오는 부분만 너무 푹 집어넣으면 나중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삐져나오는 부분만 살살씩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라인 살짝 이게 걸어내주시면 잔털까지 깔끔하게 요건 이따가 자르고 요선만 요렇게 하시면 클리퍼를 이용할 때 라인을 잡을 때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죠. 2mm로 살살 밑에서 이렇게. 음. 투블럭 안 하고 뜨는 머리 약간 정리, 더 네. 음. 약간 90도에서 끝에서 이렇게 살짝씩 내려가면서 치시면 돼요. 이렇게. 리얼로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이수로 2mm로 살짝 터트. 팅힘을 빼시고 살살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팍팍 올리면 어렵죠? 빗잡는 법은 똑같고 살짝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뜨는 머리는 너무 바싹 치면은 힘들고 살짝 정리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제 라인은 꼭 따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뜨는 머리는 살살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재미추처럼 이렇게 난 거는 2 m m 도 살짝. 저는 이제 뭐 0.8mm인데 2mm도 살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살살 올려주세요. 밑에 커트라인은 살살. 그 다음에 비틀 대시고 90도로. 90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예. 70도는 이제 약간 정리할 때 쓰는 거고 밑에 라인에서 이렇게 치시고 이건 70도 80도 약간 상고머리에서 70도 80도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머리는 약간 90도에서 살살 이렇게 치시면 라인이 밑에서는 90도로 올라가고 위에서는 70도 80도 이렇게는 2 m m 로 살살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2mm로 살살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90도 위에서는 70도 80도 이렇게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칠 때마다 70도 90도 하는 얘기는 치다 가 보면 어느정도 시간이 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실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건 70도, 밑에는 90도, 밑에선 2mm로 살짝 커팅.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돼요. 음, 똑같아요. 위에도 여기 투블럭 라인이 있던 거를 없애주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뜨는 머리라서 여기는 이제 어차피 그랜드를 살려야 되니까 귀위 라인은 빗을 댄 상태도 좋고 안그러면 귀를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라인만 뒷바퀴 라인을 귀 윗바퀴 라인을 약간 정리해 주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70도 80도 들어서 해주시면 되고 라인은 꼭 이렇게 살짝 따주시고 요 머리카락이 조금 한가닥한가락 나오면 지저분하니까 잘 정리해 주는거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여기는 살짝 들어서 빼서 위에서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해서 쭉 밀어주시면 이거 70도 정도 음. 살짝 2mm로 정리 요정도 어느정도 요정도만 하시면은 좀 상고머리 정도는 제거 영상을 많이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70도 80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90도까지 똑바로 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치는거랑 밑에 귓바퀴 위쪽에서는 이렇게 70도 80도 트는거 요거 많이 영상 나오니까 많이 참고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쨌든 손님들이 저의 촬영을 협조해 주셔서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고요 일단 손님들 머리도 당연히 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잘 잘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어떤 이렇게 좀 모델로서 내 나름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자르면서 보여 드렸어요 일단은 그리고 손님들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뒷머리랑 옆머리 동영상만 좀 올렸습니다 일단 잘 보시고 영상을 많이 보시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요 선에서 굉장한 그 머리 자르는 거에 있어서는 뭐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 예, 가위 어, 클리퍼 이 세가지는 꼭 따라 다닙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일단 다음에 제가 윗머리 또 동영상을 또 나중에 올릴 테니까 그거는 다음에 어, 시청해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유익한 영상을 좀 계속 올릴 수 있게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